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스폰동부는 정작 파란 비료를 뿌리고 있던데. <웃음> 여기는 이렇게 파래요? 비료가? 슈퍼추비는 하얀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농가 주문하신 분들 거다 보내드리고 본인은 지금? 제비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뿌리고 있습니다 슈퍼추비가 아니 슈퍼 농부가 슈퍼추비를 만든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못 쓰고 기본은 진짜 이거 들고 농민들 곁으로 막 뛰어가고 싶습니다 <웃음> 네, 저는 지금 슈퍼칩비를 만들고 있는 공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 이슈퍼칩비가 요즘 무슨 문제 때문에 생산이 좀 늦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인지 오늘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슈퍼칩비가나오는 현장에 왔는데 네. <웃음> 자, 지금 어,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요즘... 이... 원료 공급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빨리빨리 안 되는 바람에 3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농민들한테 공급을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물류 공급 때문에 차질이 좀 생기는 바람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음. <웃음> 이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좀 늦어지고 있다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농분계가 되다보는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그시핑 관계에서 선사들이 물류에 또 혼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저 물건 공급 받는데 좀 일정의 그 혼선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연에 좀 대체해야 되는데 그 점조차도 저희들이 못했는 데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지금 제대로 안된 거예요? 아 예, 전체 원료 중에 뭐한두 부분들이 있고 일자가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보다는. 소위 말해 가지고 수출 쪽에서 수입 쪽에서 들어오는게 배를 못 잡아서 어. 그게 이제 서로 뭐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갔다 보니까 지금 조금, 조금씩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대로 생산을 계획한 대로 못하고 계시다 예예 예. 그래서 23일날 저희들이 입고가 완료되면 거기서 계획보다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그 부분을 좀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 그날 그날 생산해서 바로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물량 자체가 저희들이 간간이 맞춰서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 아...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3일 이후에 예예만 개를 만들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한뭐한 뭐한 3일 정도를 갖고 있으면 3일 정도면 예예 예. 물량을 예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23, 24, 25. 예, 예, 맞습니다. 25일에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 예. 전화가 무작위 어디든데. 네, 지금 안 그래도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농가 분들 마음이 좀다 급하시고 또 이렇게 그 비가 와야지만 또 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농가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물 시설이 안돼 있는 분들은 그래서 뭐 매일 매일 전화가 불이 납니다. <웃음> 지금 보니까 예. 동민들이 와서 직접 집에서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예. 전혀 가십시오 지금 보니까 스폰동부는 정작 파란 비료를 뿌리고 있던데요 <웃음> 여기는 이렇게 파래요? 비료가? 슈퍼추비는 하얀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농가 주문하신 분들 거다 보내드리고 본인은 지금? 제, 제 비료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뿌리고 있습니다 슈퍼추비가 아니 슈퍼 농부가 슈퍼추비를 만든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못 쓰고 네. 파란 비료 내거 아는데 거 이거를 뿌렸어요, 이거를? <웃음> 네,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아직 비료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았는 자리라 가지고 한번 아... 살짝은 줘야 될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살짝 뿌려놨습니다. 되게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웃음>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쓰려고 했는데. <웃음> 네. 정작 본인은 다른 걸 쓰고 있다라는 거. 네. 파란색. 이 비료를.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요 원활하게 좀 생산이 되면. 네. 다시 다시 스포츠비 쓰시겠지만 네. 야,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파란 비료를 스포츠비에 쓰러가야 제가 자신은 하얀 비료를 만들었는데 네. 파란 비료를 썼다라는 거는 이참 마음 씁씀이가 자기는 못 써도 농민들한테 이걸 주겠다라는 건데 야 이거는 진짜 약간 그 감동적인 모습이 파란 비료가 여기 있다라는 거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웃음> 아, 이거, 농민 여러분 대신 제가 박수를, 아, 이거 아닙니다. 박수를 찾야될 박수를. 우리 주로 회시생에서, 야, 농부들 다줬다 야, 파란 비료가 있는 이유군요. 야. 저희는 이제 쿨러 물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비료가 있을 때 다음에 한번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비가 오는 것만 기다리고 계신 농가 분들한테 먼저 양보해 드리고. 아, 양보해 드리고. <웃음> 지금도 몇분못 받으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아~ 조금 늦게 와도 뭐~ 괜찮으니까 급하신 분들부터 먼저 그~ 공급해주라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예. 세상이 지금 어수선하고 예, 맞습니다. 물류가 또 이렇게 원다르지 않은 점 예, 예. 농민 분들 좀 감안해 주시고 예. 어찌됐건 23일 이부터 또 이렇게 정확하게 예, 예. 그거는 물건이 나온다고 예, 하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믿고 기다리시면 예, 예. 네. 꼭 갑니다 스포츠비 예. 예. 예. 그동안 예. 고생 많으셨는데 농민들도 아, 예.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웃음>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고 보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우리 지금 환관에 예. 천지바에 와서 지금 이렇게 예그슈퍼츠이 만든 현장에 왔는데 예자제 예. 기분은 진짜 이거 들고 <웃음> 농민들 곁으로 막 뛰어가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뭐제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예, 예. 이해해 주시고 23일 이후에 새롭게 예. 이제 또 생산이 되니까 예 고난을 예. 그또 기대하면서 예. 그때까지 예 안녕히 계세요 많은 호응 박이 되겠습니다